우. <웃음> <웃음> 와 진짜 쫄았다 저희는 바이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앙마이 제2터미널에서 바이로 출발하는 벤 티켓을 구입했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온라인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맨 뒷좌석 꼭 조수석에 앉으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바이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바이에 도착해서 오토바이 스쿠터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바이는 마을은 조금 좁지만 스쿠터가 없으면 관광지나 이런 곳을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스쿠터를 빌리러 가고 있어요 So I Can I borrow all s t u d e n t y o w a n rent h e b Yeah, rent. Yeah. Uh -huh. Two days. And... you know how to ride? Us? Uh, no. Um. <laughs> uh, this is 100 baht, right? 150. 150. There is no 100 baht. 100 baht is all gone. Oh. You have just a little bit of gasoline. You need to buy gasoline more. Oh. Gasoline is enough to the gas station. Don't worry. So, when I return, No. No. No. No. Okay. 저는 50바트를 주유했지만 기름이 줄지를 않아요 하루 빌리시는 분은 50바트보다 훨씬 적게 주유하셔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렌트한 곳에선 오토바이가 이미 없어져서 다른 아야서비스라는 곳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과 제가 빌린 곳의 다른 점은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놓을게요 어, 데야 이거 윤생샷 딱 저기다 준비됐어? 아 준비 안됐으면 안가 좀 서있어야지 가서 오빠 조심해 오빠 <웃음> 내가 무서워 저도 무서웠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안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이캐년에 와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그랜드캐년을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씩 와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아직 그랜드캐년을 안 가봐가지고 아까 갔다 온 친구가 한명 얘기를 들어보면 잽도 안 된다는데 전 이것도 지금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좀 인생샷을 건지기 정말 좋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한 번씩 꼭 오세요 그리고 이런 곳에선 점프샷이 빠질 수는 없겠죠? 어떠세요? 그랜드캐년이랑 비교하면? 아장난 아, 이렇게도 아, 이못하네 동네 뒷산이지 이건 아니 근데 그랜드캐년에서는 이렇게 못 걸어다니잖아 아못 걸어다니 <웃음> 아니야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해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지 사람이 편하게 되어 있지 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아. <웃음> <웃음> 어떡하냐 <어떻게> <웃음> 아, 근데 아까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여기는 별거 아니야. 아까 그게 훨씬 무서워. 저희는 노을을 보기 위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you decide to go to Ibiza? Please tell me by my email. Okay. 드럼 푸티지 달라 그랬는데 졸지에 친구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웃음> 근데 푸티지 안 보내 주면은 제가 저 친구의 메일을 알 도리가 없는데 아마 보내 주겠죠? 그래서 오늘 드럼 푸티지는 아마 저 친구 거를 쓰고 싶은데 나중에 아마 빠이거를 종합적으로 편집할 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지는 거를 보고 맘마 먹으러 가나? 네, 맘마 먹으러 갑니다 <웃음> 꼭 오세요 빠이캐년은 빠이캐년을 보러 빠이에 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와도 빠이캐년 얼마나 한가요 아니래 <웃음> 아니래요 갔다 오신 분은 오지 마세요 <웃음> 미국이 멀어서 못 가신 분들만 치앙마이 태국에 오시면은 빠이를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빠이 야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시장은 솔직히 별론것거 같아요 너무 비싸요 제가 치앙마이 야시장도 싼걸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비싸다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저는 이제 찾고 찾다가 그나마 야시장에서 좀 로컬스럽고 가격이 저렴한 곳에 와서 메뉴 3개를 시켰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맛인가?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망고 스티키 라이스. <masked> 비주얼이. <웃음> 비주얼 그렇게 좋진 않은데. 딴짝해야 <웃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먹을만은 해. 응, 뭔가 밥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떡에다가 망고떡 같은 느낌. 그지 렇 않아? 어그라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저트로 먹었으면 외국인 입맛에 괜찮았을 것 같아 시장을 보다가 저희는 하늘이 너무 맑아서 별을 보려고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목소리> 저희는 지금 별을 찍으러 갔었는데 눈으로는 좋게 봤는데 찍은 사진이 이거거든요? 하얀 먼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별이에요 일단은 제가 별을 아직 잘못 찍어가지고 포기하고 눈으로만 보고 일단 근처 재즈바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바이에서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